looking from your telescope take me on this journey home i don't wanna wait no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다니는 요가원이랑 골프장이 다 휴원을 해요. 오늘은 집거3일째예요한 번도 집 밖에 안 나갔어요. 뭐 나갈 일도 없고 굳이 카페에서 할일 하는 것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어젠 진짜 좀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바깥공기 좀 마실까 했는데 그마저도 귀찮아서 그냥 창문 열고 바깥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웃음> 나름대로 이 좁은 공간에서 홈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Me, space, me, space, singer s is of course Ariana Grande. Honestly, like main play the main. 네, 씻고 왔고 아무래도 아침에 운동을 집에서 하니까 몸이 좀 시원한 게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중력도 떨어지고 아침에도 느슨한 요가를 해주고 저녁에도 느슨한 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요가소년 요가 소년 요가 비디오 보다가 이번에 서리 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서리 요가로 비녀서 한번 시기 했었는데 끝까지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좀 빡센 거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지금은 잠자기 10분 전 스트레칭을 하고 자려고 합니다. 너 앞에 있는 거다 말할 거야. <웃음> <웃음> 괴랄하다 괴랄해. <목소리> 붙일 수 있는 대좀 깊게 한번 붙였다가 또다시 집콕 생활이라니 저만 이렇게 고립감이 드는 걸까요? 멈춰버린 일상 때문인지 저 스스로의 문제인지 뭐라도 해내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더디게 성장하는 제 채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저는 유튜브도 인생도 정체기가 온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하이입니다안녕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진짜 조금은 유튜브 정체기가 왔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유튜브 정체기에 왔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구독자 수인 것 같아요. 뭔가 빠르게 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유튜브 구독자 수가 정말 미비하게 느는구나 이런 거를 매일매일 체감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유튜브 할때 알고가세요 하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제가 멘탈관리 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드리는 노력과 시간 대비 아웃풋이 정말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멘탈 관리가 잘 돼야 된다라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고 보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그 멘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양한 강연들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채널들에서 말하는 공통점이 진짜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목표가 확실히 없는 거예요. 이 목표가 확실히 하려면 내가 전업 유튜버다라는 마음가짐을 꼭 갖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고민하게 되는 치열함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온 정체기를 아나왜 이렇게 머리가 안 굴러가지? 여기서 어떻게 더 편집 역량을 늘려야 되지? 이런 사소한 스킬들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목표를 잡는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저의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잡았어요. 목표는 크게 잡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정말 크게 잡았습니다. 유튜버로서 공중파 출연하기. 니가? 니가? 니가? 여튼 어떤 매체에서든지 다른 플랫폼에 출연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려면 은 제가 인플루언서가 돼야겠죠? 어,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제 색깔이 많이 부족하고 또 유튜버로서의 역량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유튜버 소하이의 모습은 한계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도전하기로 심했습니다. <웃음> 스트리밍은 일단 편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스트리밍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은 1000명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800. 67명이에요. 그래서 조금 남았어요. <웃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홍보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또 부탁드리며 저의 계획을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 소통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방송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관심사는 책, 음악, 공연 쪽에 있기 때문에 경험했던 문화활동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좀 좋은 글기도 나누고 그 무드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서 같이 듣는 형식으로 큰 틀을 잡았고요. 세세한 거는 저도 한번 해보면서 차근차근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사람은 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시간은 굉장히 빨리 왔었던 것 같아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고 취업해서 돈도 벌고 남들보다 조금은 빠르게 마음 편히 놀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빨랐던 만큼 저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은 퇴사를 하고 다시 재취업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색다른 시도들과 도전들을 계속 계속 해나가는 게 지금 당장엔 많이 좀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나중에는 아 정말 내 선택이 옳았다 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나를 꼭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웃음> 요즘은 도 그렇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체감하게 만들더라구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한치 앞을 볼수 없는 미래가 오히려 저한테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음.. 어떤 느낌이냐면 우연 안개 속에 제가 서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 안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두렵고 더 깊은 안개로 빠지기엔 무서운 거예요. 요몇 주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안개를 좀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기를 잘 극복하고 안개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이 굳은 결심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과 약속하면서 나아가야지 저 스스로의 발전과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과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질러놨으니까 정체기를 극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저도 꼭 응원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제가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이 돌려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As long as I've been needing you And it's sure as five plus five is ten Girl, my love will never end Gonna h o l t you like this ten of me Gonna love you till infinity